네, 그래서 비커즈가 붙으면안 돼요. 아, 학윤 선생님이 비커즈 붙이지 말라고 하셨군요. 네. 좋은 정보예요. 네, 비커즈가 네, 네. 안 돼요. 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네. 근데 안 돼요, 비커즈는. 음, 네, 오케이. 그리고 잘하셨어요. 네. 두 번째가 네. I'm curious. 네. about. 이거는, I wonder if. 네. 추동. 똑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curious가, 호기심이 많은 그런 거잖아요. 궁금한. 나는 궁금하다. 뭐뭐에 대해서 명사 오고요. 네. 나는 궁금한다. 그가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I'm curious about, 어, 건강한 학습 연구소라고 쳐요. 음, 그리고 네. I wonder if 더 여기 건강한 학습 연구소가 네? 어뭐 음, 쇼핑몰인지 <웃음> 교육을 하는 건지 그걸 하면 그걸 쓰면 돼요. 와예 대박 참신한 예문이었어. <웃음> 아니, 인터넷 사람은 쇼핑몰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웃음> 그렇게 하면, 네네. 사실, 네. I'm curious about 이랑, I wonder if 랑 뜻은 같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I'm, 저는, 그러니까, I'm curious about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너는 그 인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싶어? 그러면 나는 I wonder if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